도 이해를 해주세요. 오늘 2분 집중 명상은 뇌 속의 재잘거림이에요. 재잘 제잘 재잘 재잘 재잘 거리는 그것을 오쇼의 장자 강의 중에서 보면 네, 너무 사랑스러운 스탠드. 예, 네, 진짜 이게 사실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는데 책볼 때는 아주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더라고요. 자. 어떤가요? 제잘거림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그 오쇼의 장자 강의 보면서 물론 오쇼도 강의를 잘 하셨겠지만 유시와 선생님이 진짜 딱딱 어 와닿게 그렇게 단어 선정을 요 해주시지 않았나 싶어요. 딱 와닿죠. 어제는 질질 끌려가지 않는 삶. <웃음> 질질 끌려가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일까? 이랬는데 오늘은 제잘거리지 않는 어 그렇죠 제잘 제잘 제잘 제잘 뇌 속에서 제잘 제잘 제잘 그거를 이제 많은 경전에서 원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원숭이 이나무 저나무 막 뛰어다니면서 정신없죠 그거를 보기도 하는데요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좀 뇌에 제잘거림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 나는 뭐 그렇게 그러지 않아 라고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어, 그걸 없애기에 아주 좋은 내면에 집중하는 방법은 옴 하는 아주 단순한 종교랑 상관없이 할수 있는 그런 많더라고요. 아니면 아멘, 에이멘, 옴만이 밤에훔 하셔도 좋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계속 이게 이렇게 속, 우리 어르신들이 속 시끄럽다 이러잖아요. 그거는... 생각이 계속 일어나는 거고 그 생각은 에고의 움직임이라고 보거든요 자아의 욕망적 자아의 움직임이요 그러면 그 욕망적 자아의 움직임이 계속 쉼없이 일어나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오늘 힘들다 아 이따가 뭘 해야 되는데 아, 왜 이렇게 힘들어 아, 난쟤 말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아, 쟤는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아니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러지 마음에 안 들어 아니 또 여기는 또왜 이러고 있는 거야 아유 다니는 님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이고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밥 먹자고 보지 믿을 만한 사람도 하나도 없고 아 나는 삶이 왜 이렇게 외로울까 아니 가족들도 하나도 마음에 드는 사람들도 없고 이게 제잘거림이에요 뇌 속에요 그러다가 이제 누구를 만나면 본물 터지듯이 그게 우다다다다다다다 그러면서 그 좋은 한강을 걸으면서 그 좋은 청계천을 걸으면서 그 좋은 등산을 하면서 가족의 욕을 하죠. <웃음> 직장에서 만난 몇천만 년 만에의 인연, 몇천만 년까지가 아니고 뭐 몇백 년, 몇천 년, 몇만 년 만에 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잖아요. 몇 겁의 인연이다 이러는데 그 소중한 인연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제잘 제잘 제잘 제잘 하는 그 뇌의 움직임을 내가 이기지 못해서 혀로 그것을 막하죠 그래서 혀가 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입 안에서 혀가 칼처럼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입 안에 상처가 막 돋겠죠. 그거를 경전에서는 개가 뼈에 닭뼈를 먹으면서 걔들이 죽는 이유가 그 닭뼈의 날카로움이 입안을 어, 상처 입힌다고 그러죠. 칼레 같아서요. 그러면 과다출혈이 일어나서 사망하게 된다고 해요. 근데 그게 자기가 자기의 피를 먹으면서 맛있다고 하면서 그 닭뼈를 먹고 차라리 죽음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제잘거림이죠. 내 뇌의 제잘거림, 심장의 제잘거림은 마치 개가 닭뼈를 먹어서 나를 날카롭게 만든 그 뼈의 모서리로 나에게 상처내게 해서 내가 그 피를 먹으면서 내가 나를 죽게 하는 상처인지 모르고 거기에 몰입되는 그 상태를 얘기해요 얼마나 어리석을까요? 굉장히 어리석은 상태죠 예, 그래서 뇌 속의 제잘거림과 어, 심장의 제잘거림은 뭐뭐 하고 싶어, 하고 싶어, 이거에 하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 저게 싫어, 이게 좋아. 내가 볼 때는 이라는 끊임없는 어, 나를 괴롭히는, 나를 무겁게 하고 어둡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어떤 감정의 속삭임이거든요. 근데그거를 고요하게 하는 방법을 오늘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 해요. 숨을 가만히 마실 때, 코, 목, 가슴, 복부로 숨이 들어갈 때 옹, 옹, 옹, 옹. 네 번이나 다섯 번 정도로 뱃속까지 숨을 마시고요. 다시 숨을 내쉴 때, 옹, 옹, 옹, 옹. 그러니까 내가 나를 대청소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 집중 명상을 어, 뇌와 심장의 제잘거림을 지운다. 생각하고 옴 만트라로 한번 집중해서 해보시면 어떨까 해요. 시작하겠습니다. 옴 코, 모 가슴, 복부까지 숨을 마십니다. 복부, 가슴, 목, 코로 숨을 내쉽니다. 고요하고 깊은 복식 호흡과 함께 내면의 고요함, 그 고요함에 가득한 지혜로움과 대화를 나눕니다. 옴만트라와 함께합니다. 숨을 마십니다. 옴옴옴옴 내쉽니다. 옴, 옴, 옴. 옴옴옴 옴. 옴 마십니다 옴옴옴옴 내쉽니다 옴옴옴옴 마십니다 옴 옴옴옴 내쉽니다 옴, 옴옴옴옴맛있습다옴옴옴옴 내쉽니다 옴, 옴, 옴. 옴. 마십니다. 옴, 옴, 옴. 내쉽니다. 옴. 음, 음, 음, 마십니다. 음, 음, 음, 음, 내쉽니다. 네,